여러분, 제가 가재를 채집하러 왔는데요. 지금 국장이 좀 말이 아닙니다, 제가. 국장이 좀 말이 아닌데. <웃음> 일단은, 한 마리 채집을 했어요, 이렇게. 제가 지금 카메라가 없는 사이에 한 마리 채집을 했습니다, 지금. 와, 이렇게 큼직해요. 일단은 더한번 채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오, 오. 여러분. 가지가 나왔어요. 오! 오! 자, 여기 보시면 이게 알도 배고 있네요, 지금. 와. 여기 있을 줄 알고 딱 들었는데, 손에 넣으니까 있더라고요. 오! 오! 오! 호이 주작 아닙니다, 여러분. 노주작, 노주작. 자. 야 마치 캐비어. 캐비어를 연상시키는, 연상시키는 그런 알입니다. 어, 지금 이렇게 어리바리하고 있네요, 어리바리. 자 그럼 이개체도 한번 일단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왠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자 자, 여기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리고 응. 없네요? 어, 있을 것 같았는데. 자, 이게 돌도 한번 들어볼게요, 제가. 이게 지금 물살이 세가지고 잘 안보여서 이렇게 떠서 잡아야 될것 같아요, 제 예상엔. 떠서 잡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편한 것 같아요. 자, 여기도 한번 보고. 아 없네요 아이고 어디갔지 어디갔을까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여기 이런게 구멍쪽에 있거든요 애들이 자, 음,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큼직한 놈이 한 마리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자 여기 여기 보시면 저기 끝쪽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여기 라이트를 한번 자 보이시나요? 이렇게 가재들이 이렇게 큰 구멍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채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오오자 잡았습니다 이게 체는자 보시면 스컷이네요 스컷 수컷. 이렇게 이게 배 쪽에 이렇게 두 개의 큰 지느러미랄까요? 이런 게 달려있으면 수컷입니다. 수케, 수컷. 자, 이게 제대로 관찰을 한번 채집을 해보도록 할게요. 와. 여러분 이렇게 자연 환경에서 이렇게 채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일단은 제가 계속 채집을 이어갈 건데 아무래도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단, 일단 복장이 좀 이렇게 한데 일단 계속 채집 을 이어가다가 제가 관찰을 좀 시도해 보겠습니다. 아 원래 이렇게 요란하니 잡으면 안되는데 가지가 나올 법도 한데 안나오네요 잘자 여기도 안들리네 와 짱돌들이에요 짱돌들 자 그럼 체집을 일단 이정도로 마치고 그 이제 내려가서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마늘 맛 보이시나요? 이기다 마늘 맛이에요 우와 엄청 커요 진짜 제가 이게 또 아, 6월달? 6월달쯤에 또 뽑으러 와야 됩니다 이걸 근데 그때 뽑으러 왔을 때또 곤충도 잡고 제가 이거 마늘 뽑는 영상도 찍고 둘다 한번 찍어서 제가 올려보도록 할게요 야 근데 진짜 많아요 진짜 와... 저기까지 다 마늘밭이에요 마늘밭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거 아, 안돼! <웃음>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 다시 돌아오겠습니다